이게 뭐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번 게임은 공기놀이 게임입니다 손등에 여러 색의 공기돌을 올려 여러분이 선택한 색깔의 공기돌만 잡아내야 합니다 선택한 색깔의 공기돌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다른 색깔의 공기돌을 함께 잡으면 탈락합니다 되냐고! 아.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아. 벌 됐네. 탈락. 자, 집중. 집중. 아, 자, 잠깐! 이걸 어떻게 골라서 빼냐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됩니다! 람스라면! 꼭 빼고 싶은 부위만 골라서 쏙 365MC